네 안녕하세요 고파이어, 여러분. 파이어 여러분 호터파이어자 여러분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 제가 은혜를 피해서 도망쳤습니다라는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서 같이 캠핑했던 그캠핑러 친구 있죠 그 친구가 내일 와이프를 데리고 이 집들이 온다고 합니다 친구가 오는데 준비를 해야죠 그 친구는 다음 달에 바로 출산이고 저랑 은혜 같은 경우는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친구가 와이프가 임신을 해봤으니까 필요한 것들을 알아가지고 정말 선물을 너무 많이 사줬어요 저희도 지금 근처 백화점을 가가지고 그 친구가 고출산하니까 출산에 필요한 것들을 사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근처 백화점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보 보통 근처 백화점 가면 30분에서 1시간 내로 가잖아요 저는 근처 백화점이 하남스타필드거든요 그래서 차로 2시간 가야 돼 리바 바로 준비해볼게요 무슨 이런 곳을 살고 있냐? 뭐 해볼까요? 뭐나 솔직히 모르겠어 나좀 픽해주면 안돼 오늘? 너 유능한 스타일리스트자 쭈빠이가 있어도 아직 감이떨어진방이 <웃음> 엄청 안해 너? 쭈빠이 가져... <웃음> 이해 <웃음> 진짜 왜 쭉빵이 얘기가 나오면 기침해. 쭉빵이가져들자 <웃음> <웃음> 여러분 이 상태에서 변신합니다. 성훈아 이거 절대 모자아 하... <웃음> 이거 웃어야 돼 여러분. 여기서 더 안타까우면 더 토하고 이래잘 웃는 게 좋아. 근데 또 토를 함으로써 웃음을 준다는 거야 얼마나 행복한. 그너도 <웃음> 근데 행복하지. 나한테 웃음을 준다는 게. 뭐 행복해. 내가 착각했나 봐. 다 지렸다 이거 은혜가 해주고 아니고 제가 한 거예요 이거 선물 받았거든요 그동차 분들한테 지렸다 개다다다귀 봐봐라 왜 이렇게 모자가 짱이야 이거 너 봐봐 아이 구리네 아, 뭔데, 그게. 커플룩도 커플룩 입을까? 커플룩 입어. 너 지금 구려. 나한테 너무. 아! 미... 아! 아! 아. 아, 진짜 <웃음> 개쎄, 그 <웃음> 자, 여러분. 이제 상반이 러버니네. 잠깐 막히고, 바로 출발하도록 할게요. 아, 자, 여러분. 이거 모자가 너무 예쁘고, 너무 좋은데, 제 재량이 아닌 것 같아, 약간. 여기 장운 한번 보이시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여기 라인. 머리가 터질 것 같아가지고, 삭발을 언제 한번 하고, 쓰도록 할게요. 삭발. 할 거예요, 나중에. 저쪽으로 다 빠져버리면. 근데 내가 모자 좀 씌워줘. 손이 없다, 카메라. <웃음> 잠깐만. 내가, 아, 나. 어, 아, 아 잘어 아, 아. 물면 되겠다, 이렇게. y e a <웃음> <웃음> 아 그리고 다음 달에 친구가 애를 낳기 때문에 순산 파티 느낌으로 해가지고 제 친구가 재수씨한테 해주고 싶다 그래서 서면 뭐 사유지? 몰라 가서 봐야지 아 갑자기 또 화가 나게 하네 아왜 화가 나 아, 댓글에 어. 써 있었어요 여보 뭐. 어쩌라고 <웃음> <웃음> 진짜야? 어 네, 진짜였어 은 언니 좀 예민한 것 같아요 점점점 하고 우는 이모티콘 이렇게 했어 그냥 예민한 줄 알았나 봐 아니 그냥 너무 짜증을 내니까 아 짜증나게 하네 <웃음> <웃음> 숨길 수 있으면 숨겨주겠니? 촬영할 때만? <웃음> 너 얼굴 보면 못 숨겨 야너 이것도 아, 이거. <웃음> <웃음> 여러분 요런 재미입니다 사실 은혜가 짜증을 내도 저는 무섭거나 하지 않거든요 절대 그래서 너가 하도 안 무서워하니까 내가 소리를 지르잖아? <웃음> 그래도 안 무서워요 은혜가 여러분 영상 찍으면서 가끔 짜증 내고 해도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괴롭히고 놀리고 하기 때문에 은혜가 짜증을 내는 건데 그 놀리는 부분을 성훈이랑 저랑 통화하면서 <웃음> 야 성훈아 그 부분 빼라 하면서 쏙 빼는 거지 <웃음> 그럼 은혜 언니 이렇게 하면서 또 예민하네요 이렇게. 어쩌라고 아배 꼬렸어 빨리 먹자 빵이 가져가지고 돼지가 됐어 아니 나나나 나, 나. 너가 리얼로한 번에 다 얘기하면 내가 쏠게 시작 라멜 리이 반리리야 이건 숯빵이 태어나고 바로 하겠다 저랑 은혜 피그 돈카츠잘 먹겠습니다 자, 새우가스 따로 시켰거든요 추가했어요 돼지라서 총래 <웃음> 은혜가 분명 배부르다고 했는데 카레 가져가가지고 자기가 다 먹고 있어 아봐내칼안 갔잖아 헐 저거 내 칼인데 너안 쳐먹자 <웃음> 욕 작게 하는 거 봐라 어차피 성원이가다 키워주거든 욕 작게 해봐 김창 같아. 테 이거 아니야 나 개쓰레기 만드네 나 이걸로 골랐다 이거 노랭이 해주자 노랭이야돼. 어 그래 그래 아이 귀여워 이걸로 하자 자 여러분 샀습니다 나이 드니까 애기 거를 사게 되네 이제 저희 거 사러 갈게요 저희도 쇼핑하러 왔거든요 아야 귀엽다 따뜻하게 생각보다 했는데? 생각보다 쨍겨 어 아, 그래? 또 머리 작잖아 머리통만 큰가 그러니까, 얼굴은 크고 <목소리> 아 여러분 은혜가 짜증내도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웃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개무섭다 방금 여러분 무스탕 하나 지금 했는데 이거 너무 내네 스타일인데 은혜 설득하러 갈게요 이거 어때? 아 진짜 네 아, 이제 그만 사고로 했잖아 이제 안 살게 겨울 거아 샀잖아 이, 안 살게 이제 나 들어와 얇다고 따신데 안 얇아 그만 아, 갔다 이러면 허락한 거야요 은혜 여기 아무도 없어 너가 나쁜이야 이러면 돼. 죽여 죽여 죽여 <웃음> 너 어떻게 죽일라고 하냐 난 뽀뽀하려고 그랬는데 은혜가 또 크리스마스에 환상이 있어가지고 저기요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 진짜, 하나 사. 죄송한데 그걸 왜 사요? 이거 공주. 여기 모델 a 지를 보세요. 네 이제 다 샀지. 가자. 너꺼에만 오늘 얼마를 썼는지. 그고뭐 있냐? 나고 이거. 어너 이거랑 위에 목도리랑. 아니 목도리는 썰이 한 거잖아. 너고 여러분 은혜가 많이 짜증내도 이해 좀 해주시. <웃음> 집에 갈게요 뒤지게다또놀리다 <웃음> 여러분 이제 아침 10시에 나갔는데 지금 해가 질때 들어왔거든요 근처 백화점 가면 요렇습니다 <웃음> <웃음>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내일 친구 오면은 내일 친구한테 선물 같은 거좀 주고 같이 노는 거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내일은 그 친구 제수 씨도 같이 오기 때문에 눈치 안 보고 좀 마음껏 놀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없으면 더 좋게 한다 나 그럼 개꿀 땡큐 오 괜찮은데? 알라시 믿을 것 같은데 이 은혜가 성은이가 모자이크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자체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가리고 살겠다고 합니다 아닌데? <웃음> 나도 내가 산거 한번 입어보자 팬티 입고 입을 거야? 뭐 어때? 괜찮네 내기무도서 오면 돼왜 이렇게 뜯었어? <웃음> <웃음> 아니 근데 벌써부터 이렇게 신난다고? 지금 개빡 신다자 <웃음> 여러분 지금 친구가 왔다 그래가지고 바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스쿠 입어야지 이거 뭐. 마 친구야 반갑다 오씨 개치 우리 커플이네 여기 미랑 내 집이다 아 그래 왔어 너희 둘이 둘다 임신해가지고 고생 많다 다시 왔어 우리집이 가든 여기 들어와 일단 와와 와. 빈손이야? 개빡치네 차이는 쓰레기라도 갖고 왔어 허리고 구하게 뺨싸세게 이야 <웃음> 궁궐이네 궁궐 그렇지 좀더해좀더해야 신났다 신났어 상방이 야, 씨. 야 <웃음> 이제 싫어한다 야너 <웃음> 구경해 이런거 구경. 뷰는 뭐 없네 뷰 뭐, 뭐가 없어 임마 저기 다서악사이 돼. 뭐야 이런거? 아 이게 어. 실링펜이라고 이거 그... 부자들만 있는 어, 그거 아, 그 아이 일로. 참 은혜가 얼마줬지 방금 마켓에서 <웃음> <웃음> 여기 들어가면 되는거야? 그럼 사용도시 자 그냥 이런식으로 다 밑에 건식이야 건식이 뭐지? 물안 묻히고 이 새끼야 그냥 아이씨 사용도시 물청소 안한다 이거지 아 건식을 근데, 몰라 진짜 미 좋아해? 어제부터 기분 좋았어 오빠 <웃음> 온다고 <웃음> 아니 이거 문이 몇 개야 집에 여기 에 놀라더라고 사람들이 여기 여기 다용도실와씨니 네 오늘 잘 때야 여기 <웃음> 어, 나 이런 거 어, 제일 좋아해 왜? 캠퍼니까 <웃음> 여기 드레스룸 와, 씨. 바로 나갈 수도 있구나 바로 나갈 수 있지 그 신발 신고 나가면 은 우리한테 걔 뒤져 <웃음> <웃음> <웃음> 여기 안 봐. 화장실에 힘을 줬거든. 우와. 오줌 한번 싸? 왜? <웃음> 왜? 앞에 가서 오줌 싸라고 해? 몰라요! 그렇지. 이거 안쌀 수가 없잖아. 와, 씨. 아아 건들지 마. 알았어, 내려가. 이제 예, 한다 싸고? 나왔다. 그러면 알아서 음. 대장균 밖으로 빼주고, 문 닫아주고, 이제 딱 하면은? 꽤 걸려. <웃음> 기다릴, <웃음> 정도 <웃음> 기다릴 정도 아, 아니야. 내가 몰랐는데, 그 전에 영상 보니까는 나욕왜 이렇게 많이 해? 너 진짜 많이 해? 너 지금도 몇번 하는지 모르겠어? 한번 하지 <웃음> 않았어? 아니야. 인생이야. 아 어, 미안 미안 미안 미좀 많이 신났네 <웃음> 이새끼 아직도 울려있어 이새끼 아가지고 <웃음> 주댕이 안담물러 <웃음> 계속 말하고 싶어해 개자식 <웃음> 여기 화장실은 문이 자동이 아니네? 어어 그 안방만 했어 왜냐면 거기서 손님용이니까 <웃음> <웃음> 나는 내 손으로 들어야 돼? <웃음> 와 이거 봐 이거 칼봐아 아, 이거 나 이게 어떻게 서 있는 거야? 이게 뭐라고 하면 돼자석 그렇지 와. 저거 있으 편해 아씨 야 계속 그러면 노란딱지라고 유튜브는 그럴 때는 노딱보다 더안 좋은 표정 지으면 되잖아 어 맞아 해줘. <웃음> 냄새가 왜 이렇게 나야? 이건 뭐야? 벽등벽등 <웃음> 우와 아잘 <자>, 찍었어 <웃음> <웃음> 와 너무 다난 이런 게 너무 부럽다 근데 얘왜 이렇게 울어야 돼? 이거 어, 반대로 했어 다시 살게 <웃음> 야 여기서 담배 하나 딱 키면 진짜 좋겠다 그럼 수명 늘지 <웃음> 수명 <웃음> 자얘기 봐라 야야야야나패쇄공포즈 있단 말이야 시작한거야? 지금 촬영 시작했어 어 야, 친구야 어 그래그래 그래. 별거 아닌데 야 이거 버버리 집들이 선물이다 야내거야 은혜 어, 거야 너네 둘이 같이 쓰는거야 어 진짜로? 오, 지금 까도 돼? 어, 고마워 고마워 야씨이 이러고 하지 말라니까 어, 얼마 한다고 까봐 까봐 왜 뭔데? 아에는 이솝이지 <웃음> 헐 에이솝에 얽힌 그게 있어요 옛날에 을선이가 호주 워킹홀리데이 갔는데 거기서 에이솝을 가지고 왔는데 냄새가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내가 그때 돈이 없었어 극장 생활하느라 하.. <웃음> 말이 진짜 많다 <웃음> 갑자기 이렇게 끊어버린 다니까난 아, 이거 이렇게 뭐 하는 줄 알았어 뭐를? 이렇게 얘기해라 그냥 하는 거구나 아니야 그냥 단절시키는 거야 근데 이게 그때 돈이 없었어. 아 뭐... 그거 계속 얘기하는 어, 거야? 얘기 뭔데 그게 와 너무 귀엽다 이거 혜정이가 직접 딴 거야 진짜로? 귀여워 헐 어, 진짜 귀엽다 이 <웃음> 새끼 이게 <웃음> 아니 근데 <웃음> 아니 자기 왜? 이거 얘기하고 싶어 빨리 얘기. 그래 어, 그래 그래. 근데 의선이가 이 A 튜브를 했는데 의선이가 자기가 쓰던 걸 나한테 줘가지고 나 그때 감독 맞아 알지? 너가 달라서 해난 뺏긴 거야 사실. <웃음> 아니 내 달라고 안 했어. 네가왜 그냥... 달라했어? 아니야 <웃음> 네가 그냥 가지고 왔어 어느 순간 가져왔 와서 야 선물이 하고 그냥 줬어. 선물이라고 안 했어 내가 뿌렸는데 이거 냄새 뭐야 하고 네가막 개마냥 냄새 맡더니만은 <웃음> 너가 좋아했다 그래가지고. <웃음> 그래서 이거 뭐야? 바디워시랑 핸드크림 뭐 이런 거, 음 세트. 우리 선물도 있어. 아, 애기 오시구만. 아 그럼. 와, 씨. 내가 골랐어 이거 진짜. 잘 골랐다. 어. 기린이네, 기린. 그럼. 야, 그렇지. 비니 그래. 너무 귀엽지. 와, 어, 교환증 바로 바꾸러 가자. <웃음> 맙싸대기 이 새끼 <웃음> 이것도 한번 봐봐 이거 아 받은 새끼에, 적 없을걸? 이게 너무 귀엽다 야 미친놈아 내말 들어 아이 새끼가 주인공이야 이 새끼 세... <웃음> 이 세계관에서 이 새끼가 주인공이여 내가 봐봐 <웃음> 이게 뭐냐면 이거 쩝쩝이 아, 이게 왜 주황색이냐면 1월 탄생 색깔이 아 주황색이 되게 디테일하다 이거 운혜 <웃음> 생각이지? 야, 바로 너 그렇게 자랑스럽게 응 하지마 이거 내가 쪽팔 사주면 아 진짜로? <웃음> 이제 얘 내가 사줄거야 <웃음> 이건 뭐야? 까보네? 어 그럼 그럼 지금 <웃음> 이거. 진짜 개무식하다 <웃음> 맞아 똑같아 이거 뭐야 여기다 버리는데? 어, 버려 버려 버려버섯? <웃음> 이거 쪽쪽이다 아 우와. 뭐야? 애가 이만한 걸 빠는 거야? 아안돼아 아, 안... 그래. 아, 이거, 이거 열어 열어 아 그렇지 니 아, 네 먼저 빨아봐 지금 안돼 안돼 충치 존나 많았어 <웃음> 그거 니꺼 그거 니꺼 나 이만한 걸해고정 <웃음> 이거 까봐 지금 택배가 와가지고 그래서 이거 제일 좋아할 거해정인가아 뭐야 <웃음> 귀엽지 <웃음> 토끼고 어때 우리 선물 3개 <웃음> 저녁 뭐 먹을 거야 근데? 숯불에다가 수육해도 되고 아아 니면은 여기 바로 앞에 바다 아니야? 맞아 그럼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수육하고 그러면 잡아온 걸로 숯불에 구워 먹을래? 같이 할 거예요 정? 가도 돼? 가도, 가도 돼? 되는데 위험하니까 봐 혹시 거의 미끄러울 수 있거든 은늘는 음, 음, 음, 가는 거야? 은행은 쳐. 오은 어제 나랑 나갔다 왔어 그냥 둘이 있고 싶은 거고 <웃음> 혜정이 아, 좀더 키워라 어. 눈치 아직 잘 몰라 야의성저 밖에 있는 거 옮겨야 돼내거 택배 왔거든 이번에 나 손님이야 그친 아니야 빨리 와나 직원이야 진짜? 어 계좌 불러 <웃음> 저도 돈 쉽게 버는 거 아니에요 분바야 <웃음> 사육장이 완전 큰거 왔는데 저 혼자 힘으로 할수 없어가지고 자 그리고 의새 와이프 케이크를 해놨는데 아 맞아 맞아 순산 파티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지금 몰래 나랑 의자이랑 나가서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어떻게 나갈까 은혜정이 아, 나간다고 하면은 그렇게 아까 은혜 그거 축하하는 거고아 그래 여기용 하자 어. 은혜 임신 축하 파티 를 해야 되는데 나랑 응. 윤순이랑 갔다 오겠다 은혜를 잡아둬라 오케이 오케이 야, 야 너씨 이벤트쟁이, 이벤트쟁이 이벤트 이벤트 유튜브에 <웃음> 알았어 알았어 어 사람 받은 다음에 메일로 이벤트 해드립니다 연락주세요 <웃음> 그래 그래 잘하고 있구만 그렇지 그렇지 의사이랑 저랑 공장 같은 데서 같이 일했었거든요 야야야 아이 알아 알아 알아 야 유리 있어 유리 야야 뭐. 그거 뜯으면 돼? 여기 잡을 준비 아 얘를 빼내라고야야야넌 너무 겁이 많아 <웃음> 그렇지 그렇지 아기스하네 이거 벗기는 거라고 여기 안 보이냐 이 새끼야 이거 안벗긴거면 뒤질 줄 알아 얼만데 이거 85만원 8부 어, 되냐? <웃음> 야 나도 너랑 저번에 찍은 영상에서 진짜 욕 많이 하더라 릴 하나도 안 쓰고 어, 그렇지. 사람들도 약간 이 질감 느낄 줄 알았는데 찐친이랑 있어서 이런 욕을 더 하니까 존나봐 <웃음> <씨. 마. 웃음> 나욕안할 거야 너 아버지랑 같이 봤지? 어. 아버지 뭘 하셔? 딱히 뭘안 하시더라 아 진짜로? <웃음> 본인이 많이 하시니까 제윤진이 <웃음> 그놈 아니냐 <웃음> <웃음> <웃음> <안 웃음> <웃음> <웃음> 아버님은 잠고하시때 씨브라 이러시잖아요 <웃음> 아유 감사합니다 여보 의선이가 여보 임신 파티 한다예정한테 그걸 말하고 다른 의선이 둘이 갔다 올게 같이 올리브영 가면 안 돼? 어떻게 그쪽으로 가니까 은혜랑 올리브영 가고 싶어서 이올리브 가고 싶어서 맞아 오늘 안 먹거든 <웃음> 의선이한테 올리브영 할인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 올리브영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의선이 이용하려고 혜정아 은혜 임신 파티를 안 해줘가지고 케이크 만들어가지고 준비해놨거든 근데 그걸 몰래 가지러 가야 되는데 갑자기 둘이 간다 그러면 껀떡지가 어... 이상하잖아 응. 그래가지고 넷시 타고 나가가지고 응. 너랑 은혜는 올리브영 내려줄게 아... 어. 야 의상 에이 넷이 다 같이 가서 올리브영 내려주고 아... 그렇게 하면 될거 같아 저게 뭔데? 장식 아 장식 이야애정이는 자기 파티인지도 모르고 본러 그러니까 <웃음> 본인 파티를 준비 <웃음> 야뭐 이렇게 많이 준비했냐? 장난 아닌데? 이거 옛날에 썼던 거 제발 애기 <웃음> 인형 가져온 거 알아? 이거 왜 가져와? <웃음> 지인 것만 몰라 <웃음> 둘이 나와서 너무 행복해 보인다 <웃음> 자둘 내리세요 야, 내가 조만 내리는 거야? 내가 조금만 내릴게 아, 이제야 갔네 야, 오랜만에 들었는데 코너가 되는 거 아니냐? <웃음> 여기서 불러요 yeah, 지금 yes, yes, show. <웃음> 예스 예스 쇼 예스 쇼는 진짜 <웃음> 나이 바로 걸렸어 아 근데 아까 전에 혜정이 본인이 아, 그래. 설레가지고 어 아, 그래 그래 그래 본인이 조용조용하게 얘기하는 게 너무 귀여워 와 사람 꼬인 척 하네 카메라 켜니까 <웃음> <웃음> 혜정이 귀엽지치마 너네 아버지는 잘때씨부하라고 욕을 하시지 너 감당 가능해 니가 가 빨릴게 가지고 나와 나 이거 좀 하자 야, 빨리 문 열어라고 잘가안녕하십부 <웃음> <잘 가. 웃음> <나 안녕히가. 웃음> <웃음> 나 귀엽다. <웃음> <혜정이>. <웃음> 야 귀엽다 혜정이 순사네요 레스야 혜정이 전화해 이제 여보세요 어 혜정아 어뭐 슬슬 가도 되는 거야? 어어어 알 어, 어. 되겠어 어. 우리도 출발할게 어 이제 끊어 아이씨 가자 오 개친다네 <웃음> 아니 이거 왜 찍었는 지 알아요 여러분? 자기 개 남자답게 한다고 하길래 내가 먼저 아, 아니 꼬리. 내가 이제 끊으라고 아. 말하려고 하는데 닥쳐 닥쳐 어? 내가 전화 진짜 남자가 먼저 보여주지 어 어디야? 이제 계산해 빨리 계산하라고 해아씨 끊어 씨. 네 뒤집어 <웃음> 보인다 <진짜> <웃음> 아, 저기 예쁜 이들어 온다 아이 뒤에 타무어 <웃음> 컨팅기 성공 <웃음> 개 싫다 저런 밤에 의선이가 수육해준다 그랬어요 지금 고기 사러 왔거든요 야, 여기에서 제일 맛있는 고기 있거든? 벌집고기 <웃음> 이걸로 해도 돼? 수육? 난 <웃음> <나> 수육용으로 <웃음> 해야 되는데 이걸 가도 쓰러지게 이아 아, 새끼 요리 유튜버 아니네 이럴 보이지? <웃음> 이렇게 돼있어야지 이게 안은 쓰러진다고 알겠어 새끼 어차피 이거 다 편집이야 아씨야 <웃음> 내가 이런 걸 하고 있을 줄이야 <웃음> 뭐야 주연이 공구주야 <웃음> 야 지금 하자 뭐래? 축하파티 지금 하자 어어 어. <웃음> 어. 케이크를 내가 가져올게 의심하나 케이크를 몰래 꺼내서 안 들키가 가져가보도록 할게요 내가 이런 걸 하고 있다니 혜정이 <웃음> <웃음> 올라오라고 할까? <웃음> 내가 밖에 있을까? 안 죽겠어? 작품으로 오는 거지 그럼 <웃음> 여기다가 올라오나 이런면 혜택이 되잖아 너가 이제 거 어떤 거 같아? <웃음> 아 여기는 <웃음> 10초 뒤에 올라와 <웃음> 다 같이 하고 다온거 허기허기 <웃음> <다 오. 웃음> 어, 좋아하지 말자 그럼 나가있어 <웃음> 아, 혜정아 잠깐만 2층 와봐 어떤거 같아? 괜찮은거 같아? 은혜토 오토, 오토, 오 몰라. 너야 너. 너너 속인거야 다뭐 오토, 오토, 오토, 오토, 오토, 오 순산해요. 토 오토, 오토, 오토, 오토, 아까 네. 지요 <웃음> 지금 넣고만 하다. 아, 안 났어? 배리 없어요. 언니 나 올라오니까 호 이렇게. 해적이는 <웃음> <웃음> 은혜 속 있는 줄 알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둘이 있어봐 사이 찍어줄게. <웃음> 하나 둘 셋. <웃음> 야, 이제 빨리 수육해 어. 배고파. <웃음> 같이 해야 돼. 같이. 같이. 아이, 씨부라 일단은, 숯을 어. 만드는 거어 어, 식용유랑 혹시 있어? 어. 종이컵, 식용유, 휴지. 너네 집 토치 없잖아. 토치 있어. 토치 없다고 해야지, 새끼야. <웃음> 뭔데, 이게? 너네 집 토치가 없잖아. 그럴 때쓸수 있는 방법이 있어, 병신. 어. 어쨌든, 유용하게 쓸 일이 있어, 이 휴지 300원 썼는데. 어. 여기다 식용유를 좀 푸. 안 흘리지? 마 넌, 넌, 넌, 넌. 야, 씨, 옆에 개새대 오, 씨. 네 이럴 줄 알았어, 이 철부지 같은 놈. 이렇게 식용유로 휴지를 좀적셔그 정도면 돼? 그럼. 많이 필요도 없어. 이 정도가 있어야지. 딱불이 진짜로? 아 거기 사이에 넣고 이거 누가 쓰는 라이터야 은혜 <웃음> 번개탕 같은 거 있잖아 그런 효과야? 아, 계속 붙어 이러면 장작 부족하면 이것 써? 떼다가 <웃음> 이렇게 불이 붙을 때까지 안에 들어가서 좀 쉬고 있죠 그래? 야 토치가 져아자 <웃음> 이제, 이제 보시면은 토치 없이도 이렇게 불이 붙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웃음> 유튜버다 해야 돼 진행 한번 해봐라 아, 진행을 잘 못해 그럼거 한번 해보는 거지 지금 네, 뭐야?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헌터팡 루랄링고입니다 <웃음> 여기 보시면은 토치가 없이도 식용유와 휴지와 종이컵만있으면 이렇게 불을 붙일 수 있는 모습을 여기를 찍어주셔야죠 아예 알겠습니다 너 근데 유튜브 할 거야? 한 명초 진행이 좀 아쉽다 조금만 더 다시 아, 한번 해볼래? 이런 거는 성훈 씨가 다 해주실 거야 그쵸 너한번 <웃음> <웃음> <더 웃음> 해봐 아, 들어봐 얼마나 전화하나 가보자 자 여러분 사실 토치 같은 거로 이렇게 쫙 하면 은 이게 팔도 아프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추워가지고 아 근데 미안해 아 지금 연기가 나한테 너무 많이 왔어 다시 해줘 아 꽂혀가지고 나가리 막들고 있었는데 그러면안 되지 아, 이제 괜찮아? 음. 중간부터 들어갈게 자그래저 종이컵 <웃음> 다시 한다 다시 한다 시작 자 종이컵 식용유 ㅅㅂ <웃음> <웃음> 이 새끼 쓰레기예요 나한테 야, 계속 뭐라 하고 야 헌터판 갔다 너가 어떻게 했더라 네 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곰팡이는 룰랭링구입니다 아씨 이런걸좀 시키지 좀마너눈 <웃음> 뒤집는 거 세야 이렇게 잘한다고 칭찬 많이 하는 사람들 눈 뒤집는 거 내가 더 알려준 거잖아 그니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링구입니다뭐 <룰라리브입니다>. 이거 <웃음> 너무 딱이다 이생각으로뭐 하시는 거예요? 수적할때 잡내 제거하려고 저 보세요 여러분 상전입니다 상전 상천. <웃음> 야김상마 일로와서 아. 거들어 생강 입으로 부셔 뭘 쳐나봐 이 망부석 강아지야 어, 이거 속이 너무 좋은데? 좋은데 다시 해줘, 다시. 해줘. 어때? 멋있어. 이 입으로 효과하면 됐 해줘. 지금부터 유튜브 해야지. <웃음> 슝! 아, 더럽게 못한다, 진짜로. 한번 보여줘. 이렇게 많이 필요해, 근데? 아니, 아니. <웃음> 그러면은, 솔직히 요만큼 필요하지. 그치, 와. 그치. 끝. 어, 잘했어. 나 약간 채좀 썰어봐. 이거 채 썰어? <웃음> 됐어? 흙 같은 거다 털어야 되는 거 아니야? 흙 <웃음> 요거 그 <이거> 해가지고. 와, 이게. 와, 이렇게 한다고. 야, 됐지. <웃음> 깔끔하긴 하네. 어. 자, 이렇게 해가지고, 헌터빵이. <웃음> 왜, 워터야, 안 해? 우리 애, 예명이 왔다잖아. 내가 왔다야, 왔다야. 그러니까, 혜정이가 그거 워터야, 따라는 하거 같다고. 하지 말래 최혜정 나가라 그래. 나 그거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니지? 내가 너 따라는 하 거. 왜 싫어해? 너, 이 새끼 유튜브 한번 구독해주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야. <웃음> 아니야. 나너 따라는 하거 좋아해. <웃음> 자, 이렇게. 어, 생각 이렇게 안에 넣는 거구나? 아니, 그냥 한 건데? 아, 뭐야, 어때? 씨. 괜찮아? 아니? 아, 좀 이쁘지 않아? 어. 일단 이렇게 이쁘게 딱 해놔가지고, 어. 냄새 딱 제거하게. 어. 이게 다 싸주는 거야. 어. <웃음> 나힘 빠지네. <웃음> 근데 월기숲을 그냥 그렇게 넣어서 태워도 돼? 월계야. 월계야. <웃음> 이렇게 되나? <웃음> 어, 캠핑러나 같이 하니까 여러롭 좋네 뭐야 마감 처리 괴롭같네 어쨌든 안돼 새빨가면 수지 준비가 된거야? 오케이 너너너너 아씨 좀 기다려봤네 너불안 무서워하자 응. 옛날에 불 손으로 만지고 이랬어요? 자 옛날에는 진짜 이거 불을 무서워하면 안 된다고 그래 와씨. <웃음> 너 안에 들어가 쉬고 있어 어 알겠어 고생해 자 의상이가 불렀거든요 왜다 됐어? 들어봐라 소리를 그 소리 말해 봐그 소리 돼지 눈소리 그 좀안 나게 해 <웃음> 고기 냄새 난다 근데 난다니까 진짜 근데 이게 제가 정확한 레시피가 없고 몇번안 해본 거라 뭐가 제일 맛있는지 몰라 네가 만든 게요? 그런 건 아닌데 누구만 했겠지 <웃음> 네가 만들었다고 해아 저도 이거 캠핑 하다 보니까 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웃음> <웃음> 유튜브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은혜 배고프네 지금 난리 났어 일단 치킨 좀 시켜봐 자 과연 근데 안에 익었는지 잘라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야 씨. 잘라봐 잘라봐 안 익었을 것 같기도 하고 오 야야야야 익었어 익었어 이야 먹자 먹자 야 개씨 만신창이라 만들었구만 이게딱 썰어내잖아? 그러면은 아무도 몰라 안설리네 거의 쇠쏘는 소리 나네 됐어 됐어 탄거 우리가 먹으면 되지 지렛다 김쉐 차린 거 없어 다들 앉아 아예 감사합니다 우리 집 뺏겼어 아, 잘 먹겠습니다 이거 왜 푸셔졌어 벌써? 원래 수저 포크처럼 아 진짜? 근데 갔다 왔지? 너보다 빨리 갔다 왔지 <웃음> <웃음> 어때 어때 고기? <웃음> 음 뻑뻑해 아잉 뻑뻑하네 이제까지 캠퍼 먹었네? 캠퍼는 머리를 안 하는데 요리를 못하는 머리가 너무 서태지? <웃음> 약간 그런 살짝 이렇게 웃겨줘 출산할 때 은혜는 아예 묻지도 않았는데 이 <웃음> 네 와이프부터 챙겨 <웃음> 은혜는 이러고 와. 혐오 <웃음> 4시 5년데술안 먹고 먹으니까 너무 좋다 애짜일 <웃음> 둘만 먹었어 응. 이문제아들이제 어른이 되는 거지 <웃음> 아 이렇게 술 먹다가 딱 끊었잖아 지금 아기 낳았어 그럼 <웃음> 술을 마실 거야? 한거 <웃음> 같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근데 1년을 끊었잖아 너무 아깝잖아 담배만 <웃음> 모르겠는데 술을 니는 술도 안 마시는 놈인데 술 마시는 사람들 이렇게 해주는 거야 <웃음> 들아 <웃음> <웃음> 고마워 왜냐면 연비가 안 좋아 연비가 우리는 500, 500 한잔 마시면 그냥 끝났잖아 <웃음> 어, 어. 근몇 잔을 마셔야 돼 돈이 엄청 많이 드는 거야 그냥 외제차야 <웃음> 지방행이네 나는 못 이끌고 다니는데 나 <웃음> <난> 오토바이 <웃음> 근데 영상 찍을 때 이렇게 조용하게 보면 거 이상해 <웃음> 나 의식하고 있어? 조금 의식되잖아 계속 <웃음> 그래서 인터뷰 시도하면나난밥 먹을 때 원래 잘말안 해가지고 아 진짜? <웃음> 정말 잘 먹었다고 하고 그냥 다 들어가 <웃음> 와 가보자고 저기 <쪽이다. 웃음> <웃음> 왔다 됐다. <웃음> <웃음> 내 아버지가 맨날 아빠 친구 왔어 어 인사 받아야지 받아야지 했는데 우리 아빠 무조건 인사를 해야 돼 아니 아니 인사를 받아야 돼 무조건 <웃음> 인사를 받아야 돼서 우리 아빠 본대 받는 거 나한테 인사 해주러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인사 받으러 <웃음> 나오고 싶던 거였어 <웃음> 아씨 왔다 도 큰일났다 이제 내 만나러 오면 인사 안 했다고 막. <웃음> 왔다 고개 숙일 줄 알고 바로 인사 받으라고 봐. 지금도 가능한는 거야? 12시, 1시 할때나와가지 12시, 1시 나가면 문어 잡을 수 있어? 그럼 내일 문어라면 또 먹는 거야 그때 우리 캠핑 찍을 때도 원래 매운탕 먹기로 했는데 갑자기 라면 넣어서 라면 먹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또 라면 먹었어 또 라면 먹어안 봤어? 아 봤어 <웃음> 안 봤어 내몇번 봤어? 번 내가 해바라기 영화 본 수준만큼 막. 와 내가 본 것만 열번 오는데 <웃음> 너무 좋았나 보다 진짜 그 독대질이 너무 재밌었어 일단 <웃음> 해보지 해보자 그러면 좋지 이빈이 나갈 거야? 나갈까? 그럼 나갈 때 패딩 입고 나 추우니까 넌쉴 <웃음> <너는 웃음> 거지? 따라도 집에 주시면 영상으로 봐래 우리가 포인오리봐를잘어왜 발로 차? 왜왜 사탕을 타고 건드려? <웃음> <웃음> 두데이? 뭐 <웃음> 두데이요 부부 <웃음> 입맛 두데이 <있어. 웃음> 두데이 <있어> 없어 부부관계날? 그럼 나 거세하고 이거 그냥 밥상자리잖아? 웬만한 척은? 빵이다 하얘다가 없을 줄 알아 쭈빵이 핸드폰 하면? 응 핸드폰 내거 틀어 벌써 싸울 것 같아 <레 passions> 너 애기 앞에서 싸우면 안 된다 아 근데 음. 아빠가 혼을 내면은 나중에 커서 아빠랑 자식이랑 친해지는 게 힘들래 너 아빠 무서워했어? 난 지금도 좀 어, 어, 지금도 무서워해? 막 아버지 무서워서 막 이건 아닌데 아버지가 화를 내는 타이밍을 알잖아 어 이제 느껴지잖아 그러면 그러잖아 아내 응나 스물 살까지 좀 무서워 스물 살 이후로는 나보다 키도 작 그래서 갑자기 만만해먹었어아 미친놈이야 30살까지 <웃음> 그 이후로 혼날 일이 없었으니까 거의 나 혼자 살았으니까 터치할 게 없었지 그래서 집에 여자 데리고 와서 놀았어얘얘 들을 거 같아 거의 우리 집에서 살았지 <웃음> 내가 구로에서 사는데 우리가 일을 잠실에서 했어 롯데월드 레스토랑에 일했는데 내가 구로까지 왔다 갔다 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네 집이 자다냐가지고 얘네 집이 잔 거야 근데 아, 왜 같이 자냐고 하면 그때 겨울이어서 너무 추워가지고 전기장판에 내방침대에 하나 있었거든 거기 우리 둘이 어떻게 들어갈때 내가 하루는 이렇게 자고 얘는 이렇게 자거나 근데 너랑 그렇게 잘 때도 진짜 좋았는데 너가 나보다 어깨가 넓어가지고 <웃음> 근데 그때 맨날 밤에 막아 윤수아 머리 아파 윤수가 근데 나는 그때 그거 보고 있었거든요 시크릿 카드 길라임이랑 현빈이랑 응. 일상에서 키스실 몰입하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머리가 없어서 <웃음> 아 윤수가 아 머리 아파 <웃음> 거기 하나 먹어 네, 네 한국 사람들은 꼭 하나 남기는 거야요 네, 네. 여러분 네, 하나, 하나 드세요 하나 개 하나. 식어가지고 개 퍽퍽한 <웃음> <이런> 거를 <웃음> 원래 이거 <이게> 살짝 가스라 자 여러분 헤루시라 고러 왔습니다 꼬치 저멀리 꺼져 하면서 발로 차는 거 알아? 꼬치 저멀리 꺼져 <웃음> 아유 물색 좋네요 물색 좋은데 진짜 한판 와가지고 없을 거야 거기 뭐 없어 일로와 <웃음> 아이 자식 말안 드네 체험 학습 <웃음> <웃음> 체이요 빨리 와말안 들으면 <웃음> 담배 가져왔어 임마? 끊었어요 그래 잘했어 임마 저기 보여 돌에 붙어있는 거 고둥 아 여기 일로와 일로와 빨리 와 <웃음> 저기 보여 붙어있는 거 이거. 이게 성게 저 밑에 물고기 한 마리 쉬고 있는 거 보이지? 우와 좋아. 잡을 수 있겠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야 버려 버려 버려버섯? <웃음> <웃음> 이런데 조심해야 돼 여기 준이가좀 이런 거잘못 걸어 그러니까 너가 앞으로 가서 잡아줘야지 뒤에서 우물주물 하나 <웃음> <웃음> 이새끼 카메라 막히면 강해져 <웃음> <웃음> 저거 보이지? 저기 바닥에 누워있는 거 <웃음> 어. <웃음> 저게 철갑사워야 <웃음> 아 진짜? <웃음> 아니 해초야 <웃음> <웃음> 너무 순진해 <웃음> 점점 지루해졌지. 벌써? 일로와일로와내 친구 보여줄게. 군소야? 어, 야 해정아, 드디어 군소를 봤어 그렇지. 좀더 자극해봐. 보랏빛이 나올 거야. 너 이거 잡을 수 있냐? 손으로? 응. 아 만지기 싫어. 나도. 버려. 와, 이게 추울 때 군소 잘 없는데 얘도 그래서 왔다. 왔다는 우리 왔다. 개 <웃음> 패고 <걔 빼고> 싶네. <웃음> 버려 버려. 아 의사 저 성게 한번 잡아볼래. 잡을 수 있겠다. 얘 도망가? 얘 꺼내면은 기어 그렇지, 걔 꺼내봐. 야 어, 그대로. 그렇지. 관찰해봐. 어, 오, 기어가, 기어가, 움직이지. 가시를 하나 하나 움직여가지고 지가 알아서 이렇게 기어가 다시 바다로. 근데 여기 끝에 만지면은 경미한 독이거든 그래서 만지면 안돼개탁탁해이렇게 하면은 아퍼 이다가 때문에... 깊게 친구는 면 괜찮아 갑자기 팍! 다시 다 날아가고 는이 <웃음> 해. 유튜브잖아. 한번 다시. 다시.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얘 놔줄게요. 가라 한 개는 아까 처음 봤을 때그 감옥이 없어졌다. 이래서 너 같은 애들이 유튜브를 하면 안돼 초심을 잃거든. 졸라신 거야? <웃음> 짱코. 어디? 한계 그렇지 초심 찾았구나. 그런 리액션 계속해 알겠지? 와 대박이다 해정아. 불라치고 있네. 잘 가고 있지? 해정이 잘 가고 있자 하면서 왜 눈은 바다를 보고 있지? 뭐야 <웃음> 쫄 짱개다. 잠아 잠아. 너는 잡는다 새끼야. 절대 못 잡아. 어! 잡았어 와! 역시 아!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이거 은혜는 그냥 물리면서 넣어 너도 할수 있어? 아 싫어 <웃음> 아 이거 근데 이... 그래 이거 한 마리 그뭐 튀겨 먹냐? 저 머리 꺼죠 바리 한자 가자!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실패했지만 다음에 꼭 잡도록 <웃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웃음> 뉴스로 끝난다오 너 근데 그게 장화 치워봐 어? 어? 장화 채워봐 발 치워봐 이게 네, 네, 네. 부끄러운데? <웃음> 예쁜 거 입고 있네 진짜 <목소리가> 가져간다? 네. 너무 맛있 계좌 얘기했어. 2만원? <웃음> 아, 진짜 차차다. <사라짜나. 웃음> 숙박비 45야. <웃음> <웃음> 세명이니까 아, <웃음> <웃음> 맛있어? 이거 보여줘도 돼? 물 홍보. 사람이 없는데? 아, 그래도 맛있어. 이 가오리구나. 너가 해준 가오리랑 진짜 다르다. <웃음> 뭔 소리야? 내가 해준 가오리랑 똑같지. <웃음> 여기 사람 아무도 없는데. 크게 추배로팔수 있어 우리 <웃음> 캠핑장에서 못했잖아 자 가오리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눈을 찢고 저거네 잘가 안녕히 계세요 <웃음> 인사해인사하아 하고 있잖아 <웃음> <웃음> 진짜 싫어하나 <웃음> 말씀을 드려야지 계만 <웃음> <웃음> <웃음> <손만> 이렇게 들어 죄송합니다 순산 그렇게 한달후 의선이는 자신을 꼭 닮은 아들을 <웃음> 낳았다